달맞이 1구역, 옛날 9 AB구역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어, 이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타경105380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 바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어, 한복판에 있는 그 빌라입니다. 이 빌라는 상당히 좋아요. 음, 바다도 잘 보이고 평수도 넓습니다. 자기 대지권이 40평 건물의 전용 면적이 64평 뭐 재산세를 좀 많이 냅니다 감정이 7억 6,600만 원이 됐는데 팔리기는 9억 3,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뭐 들어온 분들도 네 분이 들어왔는데 차순위도 이제 9억 1천만 원 여기 이제 감정가 하고 낙찰가 하고 는 KB 제법 나죠. 1억 얼마가 나는 겁니까? 1억 7천만 원 정도 캐비 나네. 그 근데 이 캐비 이제 왜 나는가? 이 사건 감정도 작년 이제 9월에 감정을 한 겁니다. 감정한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이 지역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뭐 시세의 변동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왜 저걸 가격이 이렇게 1억 7천만 원 정도씩 그렇게 변화가 생겼느냐? 그 이유가 요새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제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야 집값이 오르겠다. 재개발하면은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. 우리 이 지역이 원래 그 재개발이 지정된 지역이 아닙니다. 재개발 지정하려면 주민들의 60% 동의를 받아야 재개발에 지정될 수가 있는데, 그 지금 60% 동의를, 이제 동의를 받기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, 지금 한 20% 정도 받아진 것 같아요. 그 이제 금년 여름까지 60%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. 60%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, 가격이 어떻게 되겠느냐. 지금 낙찰가에서 한 5억 이상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